내가 이거 방송 나가면 용먹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 텐트 치고 온 사람들 가, 간, 가고 난 다음에 꼭 흔적이 남아 음 그러면 안 되죠 100%요 근데 욕먹어도 좋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온 유영만 입니다 아 어, 선생님 이거 제가 오늘 참 음, 미국에서 와서 참 오늘 캠핑카 처음 보고, 처음 인터뷰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영만, 아. 유영만 선생님. 어, 이거 캠핑카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어, 캠핑카가 어, 되셨어요? 1998년, 4년, 만 4년 넘었지요. 2000, 아, 이, 2018년. 어, 2018년 처음. 어, 맞아, 맞아. 그때 이제 새 거를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어떤 계기로 해서 캠핑카 사시게 됐어요? 어? 기획이 뭐 시간이 나니까 이제. 그쵸. 은퇴하시고, 일안 하시고, <일> 안 <웃음> 네, 하시고. 네, 어, 네, 그렇죠. 그럼 집은 따로 있으시고, 네, 네. 주말에 이렇게 뭐 평일날이라든지 시간 날때 음, 이렇게 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 그렇죠. 네, 음. 뭐 계속 나와 있다고 봐도 되고. 그럼 여기 나오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제 왔어요? 여기는? 어제 원주에서 지금 원주에서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원주에서 네. 혼자 나오신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어디 다른 데도 또 많이 다니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뭐한 1년에 한 번씩은 와요. 1년에 한 번? 어. 음, 그럼 다른,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뭐, 서해안, 남해안, 음. 뭐, 내륙 쪽, 저 동해안. 그렇죠. 2018년부터 그러면 4년 되셨으면 뭐, 대, 다 다녀 보셨겠네요. 뭐 다라고 할수록 많이 다녀봤지요 음, 음. 다니시는데 뭐 힘들거나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아유 집보다는 못하죠 아무래도 아, 그럼 <웃음> 왜 나오시는 거예요 집보다 <웃음> 못하는데 나오시면 좋은 점 뭐가 좋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어떤 점? 조용하고 예. 이렇게 있으니까 좋고 음. 뭐또 그냥, 그냥 나오면 좋고 좌우지간 이렇게. 근데 불편을 감수해야지 음, 어떤 불편이요? 그냥, 뭐 아무래도 세탁 문제도 밥해 먹는 거 먹는 거뭐 자는 거 음. 사실 차에서 잔다는 게아 남들은 편하다고 그러는데 캠핑카가 음. 네 이건 다 갖춰져 있는 네, 캠핑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 아유 집만 하겠어요 그렇죠. 어, 음. 그러니까 그런 거뭐 음. 크게 뭐 생활 못할 정도로 불편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집에 비유 비유했을 때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빨래할 때까지 빨래감이 많이 생길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탁기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캠핑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러면 그물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물 처리는 제가 여기 한국에 어제 와갖고 어. 잘 몰라요 그래서 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물... 캠핑 스타일은 어떤지 네. 이거 뭐 뭐라고 어디 뭐 딱히 버릴 맞다 하는데가 뭐 여기다 버려라 하는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덤프 시설이 없는 건가요? 오수 아 여기는 연결돼... 없어요 미국 어. 같은데는 그저저 네. 블랙 것터 버리는 데가 네. 있잖아 그런데 네.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음, 그럼 좀 그게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거... 물탱크에 그, 오스탱크에 물이 찼을 때, 버리는 거. 그렇지, 그런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뭐, 버릴 때가 엄청 많아요. 네, 곳곳에 네, 많이 네, 있어갖고,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음. 뭐, 음. 하신 게그끝 네. 알아서 버려야 돼. 음. 그럼 물 채우는 거는요? 어. 물 채우는 거는 이제, 보통, 네. 봄에서 가을까지는 이제 이렇게, 네. 체육공원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네. 야외 수도 그런 데서도 음. 채우고 식당에 가서도 음. 채우기도 하고 그도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뭐 <웃음>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무료죠, 캠핑 하는데 무료죠. 아여긴 무료죠. 어, 무료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일부러 뭐 무료라고 와서 해라 하는 데가 아니라 이것도 음. 역시 알아서 음. <웃음> 그 유료 캠핑장도 많, 많이 있나요? 유료는 많죠 얼마 정도 해요? 한국은? 안 가봤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부러 뭐 굳이 돈 내가면서까지 그런, 아. 그런 데 가서 자야 될 일이 그렇죠 그런데 네. 주로 이제 무료하거나 뭐 그런 데서 노지 캠핑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이제 가다가 뭐 어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남해안내려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음. 가다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하루 잘수 있는 것이고 네. 또뭐 어디 가다가 일반 적인 국도 휴게소 같은데 네. 그런데도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데도 서 하루 자고 지금 저 보시기 전까지 계속 저기 앉아 계셨었는데 무슨 생각 하신 거예요? 뭐 아, 하셨어요?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휴대폰 들다보고 치가 네. <웃음> 보라는 거죠 뭐. 네. 그럼 옆에 주위에 또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 캠핑카들이 주위 분들하고도 좀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시나요?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캠퍼들, 분, 저 알비어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아유, 얘기하고 네. 그런 분위기는 어때요? 내 자신이 그런 걸뭐 별로 안 좋아해서. 음, 혼자 이렇게 네. 음, 고독을 즐기시는, <웃음> <해주시는 거. 웃음> 혼자 생각하시는 거. 여기 많이 있는데, 트래블 트레일러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네. 오래됐나요? 아니면, 은 아, 어제 오셨을까? 잘 모르시겠구나. 세워놓고, 네. 가끔씩 가도한 번씩 오시고. 승용차가 음. 없는 차들은 다빈 차라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티켓 먹고, 막 어, 자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놔두고 며칠씩 나가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뭐 어제 출근하잖아요 오래된 그는건뭐 엄청 오래되고 <웃음> 저거 되게 멋있어요. <웃음> 희한하게 생겼어. 작년에 왔을 때부터 여기 있던. 작년부터. 아우 저러면은 미국 가서 다 벌써 딱게 엄청 붙이고 끌고 가버려요. 폐기 음. 시켜요. 야 어쨌든 서생이그 차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 한국 캠핑카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요. 소개고, 겉에고, 어떻게 생겼는지. 네, 모든 거... 게 궁금해요. 음. 이거저기 샀을 때 기준으로 해서 좀 소개 좀해 주세요. 아, 가격? 가격이고, 뭐, 재원이고, 뭐, 어서 만들고, 뭐, 이런 거. 음. 이거 몇 년도 형이에요? 새거 사신 거예요? 샀 때? 글그요 그때 저 4년, 이제 만 5년, 이제 만 4년 지나갔고음 음. 얼마 해요? 이렇게 딱 갖춰진 거는? 지금은 이제 오보다 조금. 그때 사셨을 때. 커지고. 그때 사실 때 얼마 주고 가셨어요? 그때도 한 8,000, 거의. 8,000만 원. 음. 모든 거다 포함해서. 지금은, 음. 지금은 뭐, 더 커지고, 음. 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거의 1억. 1억? 가까이 다 가요. 차 뭐, 장고장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쓰시면서? 아니죠. 뭐, 전기시설, 뭐, 네. 수도시설, AS를. 음. 그뭐잘 잘해줘요? 아니 해주긴 잘해주는데 자자부리 하게 하튼 잔고장. 잔고장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캠핑가들이 다 잔고장은 에. 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조그만 것들은 고쳐 쓰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다. 한1 0년 정도까지는. 네. 그때 일년에 몇 번씩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뇨 I S R 로. I S V 로. 네. 근데 이제는 좀 거의. 에. 작년서부터는 거의 좀안 올라가게 됐다고. 그래서 한 2, 3년 된 중고 캠핑카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웃음> 그 다음부터는 그전 주인이 다 웬만한 네, 거는 2, 3년, 다 고쳐놓고 3년, 그러니까. 네, 2, 3년 정도면은 음. 완벽하게 거의 다 되니까. 네. 망가질 거한 번씩 다 망가지고. 수보일 음, 그렇죠. 거한 번씩 다 수보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만도 벌써 구형이다 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지금 네, 아직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해어서이 응. 네, 뭐, 구형이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 한 바퀴 돌면서 모다 모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웃음> 이거 번호판 나와도 돼요? 아니면 저기 가릴까요? 나와도 되고 예 네, 뭐. 여기가 이제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벙크? 아니요 여기 침대 어. 여기있어 어, 그래요? 거는 이제 수납 수, 수납 커요? 뭐뭐 음, 뭐? 들어 있어요 위에 뭔가 뭐? 별로 작기도 어, 하고 이건 뭐 아, 뭐 여기는 뭐, 가담하네, 그냥. 네, 이건 막아서, 별로. 보통 여기다 이제, 미국 같은제너레이를 발전기 어 싣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디젤이네요. 여기 기름 넣고, 네. 네. 여기다 이제 물. 네, 이렇게 청수. 이제 보일라실. 아, 그게, 저 뭐야, 방충망다돼 있어. 여기가 그러네요. 이제 화장실. 화장실. 네. 네. 여기는, 이거는 외부 이니 품인가 본데, 전기. 아니 이 변기 저저 정화 적 꺼내는 건데 아. 고정 변기 화장실에 변기 카세트 변기에요? 네아 그럼 이거 들고 가서 화장실에다가 그냥 변기통에 이렇게 부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 고정 변기를 떼어냈어 화장실 이 좁아가지고 네.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더라고 맞아요 뭐, 지금 화장실 모형만은 다 있으니까 또예 네. 한국은요 보면... 캠핑장에 화장실이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 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예. 네. 저 유튜브에 봐서도 아주 잘돼 있다. 아 이건 네 속옷이 고시 걸려가지고. 아 상관없어요. <웃음> 제가 위로 할게요. 저속 차량, <웃음> 어, 운전 천천히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아카메라는 많이 달려있네. 예, 이건 주방. 주방. 여기에 뭐 이건 뭐 캐리어 자전거 네, 같은 거. 자전거. 예. 네. 네. 그리고 아, 방충망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쪽으로. 음. 한번 안에 좀 봐도 돼요? 제가 많이 캠핑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웃음> 저 혼자 올라가요? 예. 네. 올라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어우 좋네. 베드가 <이> 베드가 <웃음> 엄청 편하게 보여요. 아우 예, 예. 되게 넓고. 예. 우와, 원래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 네, 원래 올라... 여기까지도 다. 네. 그배드를 만들 수가 있는건데, 여기로. 아, 여기까지 하면은 너무 불편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는게 저는 좋아요. 자식 하는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분리가 되는건가요? 그렇지요. 음. 아우, 되게 아늑해 보여요. <웃음> 넓고, 이게 한퀸 사이즈는 될게 보이는. 아, 더블, 그렇죠. 더블 사이즈? 예. 네. 아주 편안해. 예. 혼자는 아주 널널하게. 둘러다니면서 자죠. 뭐. 뭐. <웃음> <웃음> 어. 위에다 이제 뭐저뭐전저 창고 용으로 나 그냥 쓰니까요 본커 네. 저 애기들 네. 그전에 뭐 손주들 음, 뭐 애기들 넣고 그랬었는데 네 이건 이제 저기 아, 손주들 데리고 와서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오지도 않고 음. 창 부르고 그냥 쓰는 거고 네 이건 햇기창 아 예, 이거 뭐딱 열면은 아 어, 좋네 그럼 이거 딱 열리고 밤에 별 보면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어. <웃음> 안 그래요? 거 <여기는? 웃음> 어. 아,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지금 집에 없잖아요 아. 미국, 미국에서 이제 바로 와갖고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데 어, 우리 누나 집에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캠핑카를 사면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겨울하고 겨울하고 여름 춥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뜨거운데 이 차 안에서 그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나는 한 겨울에 하고 한 여름에는 안, 안 다니죠. 아. 너무 저 혹독하니까. 그렇지. 네. 미국에 있으면은 이제 추우면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음... 또 더울 때는 올라가고 그러고 제가 다녔거든요. 장치. 그래서 여기 한국은 그게 좀 힘들잖아요. 재작년인가 그 겨울에 음. 엄청 추웠 재작년인가 제작... 네. 어, 엄청 추어요 겨울에. 음. 너무 추우니까 네. 이 보일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보일러도 캠... 경유로 네. 쓰잖아요. 경유로뽑아주 네. 쓰는 거. 그러니까 데 무시동 히터라는 뭐 그런 네. 거요? 네. 그게 안 돌아가요? 그게 어르니까 이제 그 경유도 얼어요? 경유가 아. 이제 살짝 얼으니까 네. 그래서 안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날 풀리니까 음.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다가 네. 그래서 한겨울은 나하고 잘못하면 고생하지. 보일러 안 돌아가면 겨울에 그냥 동태돼요. 나는 만약에 캠핑카를 사게 되면 풀타임으로 1년 내내 타야 <웃음> 되는데, 이게 한겨울하고 한여름 이 응. 가능할지 그게 걱정이 많이 가지. 뭐 한여름에는 가능을 해요. 한여름에 야 산가슴통. 어, 여기 그렇지. 에어컨은 있는 건가요? 이게 에어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돌려요? 220으로. 220 어디 바깥에 전기 꽂아야 돼요? 아니, 여기 자체적으로 또220 변환이 돼요. 전기가 220으로. 발전기가 있나요? 아니, 발전기는 없고, 인버터로 달아가지고, 지금 저기 저. 전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뭐, 그 전에 나도 발전기를 달았었는데, 네. 발전기가 아우 소음이 심하죠. 네, 그래서 그걸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띄어 치우고, 저기 뭐야, 제네레다를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배터리에 그러니까 있는 전기를 뽑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에어컨이 배터리에 있는 전기로 뽑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 태양열이 양네 태양열. 태양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 얼마나 인스? 몇아 이거는 아치? 얼마 안 돼요. 사백 분이 안될 거예요. 이거는 사백. 지금은 같은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뭐, 음. 뭐천 거의 천이 넘는 그렇죠. 것도 있고. 음. 데 음. 뭐야 DC 전기로 지금 쓰는 에어컨도 있고. 네. AC는 전기에 이제 이백이십. 그건 너무 많이 모으니까 그건 지금 그렇고. 아유, 근데 여름에 한한달 동안 집에 있는 게 제일 나요. <웃음> 저는 이제 집이 마땅해요, 저는 가서. 집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웃음> 네, 근데 근데 없으니까. 어디 네. 마당에 가서 있을 때고, 다고 차들 많이 나와 있고 주차장 다산 음, 응? 속에 산 속에 캠핑할 데 없어요? 없어요, <웃음> 여기. 그렇게 생각처럼. 어. 그렇게 뭐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나마 좀 시원하지 않을까요? 아안그런가또 안 <웃음> 네. 캠핑 카지금 많아가지고. 눈치 많이 이... 보여요? 아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차마다 어디? 다 차박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보면 예, 예. 그런 그래 식으로 뭐 아주 푸대접이죠. 막 오지 말라고 서워 붙여 놓기도 하고 네, 예, 저도 유튜브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아, 한국 뭐 유튜버가 올린다고 저쪽에도 음.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데 가면 음. 조용한 게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아까 갔다니면 거기서 또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푸대접을 받게 생겼을까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네. 고기는 지저분하게 많이 오지도 않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도 않고 캠퍼들이 그랬는데, 지저분하게 쓰레기 버리고 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러,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음. 이런 캠핑카는 네. 사실 안 버려요. 다갖고 다니고 음. 쓰레기 봉투 사서 버리고 그러는데 네. 내가 이거 방송 나가면 욕 먹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 켄트 치고 온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꼭 흔적이 남아. 음, 그러면 안 되죠. 1 0 0요 근데 용모가도 좋아, 진짜. 음. 그게 많이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 유튜버들도 그걸 지적하고 그러는 거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걸 많이 봤어요. 예. 네. 이저 음. 이런 진짜 캠핑카 갖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 거의 안, 나, 안 나온다고 봐요. 한 90%는 안 나온다고 봐요. 음.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처리를 잘 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오는 어. 사람 또 내가 다음에 또 그렇지. 다시 갈때 그런데 응. 그렇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때에 다시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봉투에 넣어서 싣고 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비도 그럼 그건 좀 덜해 그래도 음.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다 그... 온테저 그 고기 고 먹고라는 거석세뭐 그 불판 그런 것도 햅지어 던지고 아나 진짜 그런 거 그래. 음. 그러니까 욕 먹게 욕 먹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캠핑 문화 깨끗하게 하는 문화를 아, 그럼. 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지 어디 가도 그렇지, 그 지역 저기...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아 그렇죠. 지금 예. 저기 이저 캠핑 유튜버들 라도몇 사람 거 계속 보는데 음. 꼭 클린 캠핑하자고 아주, 음. 아주 신신 당부를 한다고.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힙 쌓여서 싸잡아서 요걸 먹는 거야. 캠핑 네. 온 사람들이 버리고, 거기 뭐, 다 캠핑 온 사람이 버리는 거지, 버리고 가는 거니까. 음. 어쨌든, 누구,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간에, 그지? 네. 캠핑 왔던 사람이 버리고 가는 거니까.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거네요. 그렇죠. 음. 그, 버리기가 너무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그래서 막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봉투에 넣어서, 네. 갖고 가면 안 되나? 갖고 가서 집에 집에 가면 그럼 그래야지. 처리해. 음, 우리 우리나라에는 근데... 아직 그, 그렇게 해야지 돼 아직까지. 네. 외국처럼 뭐 시설이 그렇게 뭐 가는 데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때문에. 네.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리가 너무. 버리기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어차피 한, 없죠. 분리수거 없죠 지금 와갖고 봤는데 우리 누나 집그 아파트에 보는데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얼마나 네. 꼼꼼하게 하는지 맞아요 그러, 미국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 것들 다 싸잡아서 한 어. 봉투에 넣어고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우리 누님도 음. 저기 미국 불티 모으 계시는데 네. 옛날에 한 몇십 년 만에 한3사 40년 만에 처음 나와가지고는 음. 네. 이 분리수거를 할지 몰라가지고, 미국처럼 그냥 한 군데 몽땅 넣다 갖다 버리고. 어, 어, 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네. 그 자체를 모르더라고, 분리수거 자체를. 하여튼 뭐, 저, 좀, 저, 좀, 서로가 네. 좀 조심하고. 음. 좀 네. 우리 선생님, 유용만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캠핑문화 깨끗하게 이렇게 이루가면 좋겠습니다. 예. 뒷처리. 내가 왔다, 간 자리 할게, 깨끗하게 그렇죠 그래야지만 다음에 또그 자리를 오래오래 오래 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네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면은 주민들이 어. 탁막아버리면 그걸 또 끝이니까 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뭐 하여튼. 자, 나머지 좀 봐도 돼요. 화장실 어떻게 쓰시나? 요즘 화장실은 제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안 쓰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음, 창고로 쓰고만. 예. 아니 뭐 대충 그냥 막 창고로 쓰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요, 여기 고정식 변기가 있었는데 끼어내고 어, 그걸 떼어내고 음. 이제 그그건 이동식인데 저건 음. 아주 진짜 아주 오지에 갔을 때만 사용하고 그냥 각실크와다니는 음. 거요. 네. 구석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정식을 안 만드는 게 차라리. 경제적으로 날 이렇게 그렇죠. 싸게 그렇죠. 하고, 팬 예. 있고 예. 예. 비슷해요. 미국의 미국 뭐 갈비나 다그 음. 저기 예. 외국산들 보고 돈떠서 예. 만들고 예. 맥스팬에다 예. 똑같아. 그저 예. 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예. 그래요. 여기가 앞에 침상이 음. 약간 이제 한국식 그렇죠? 예. 예. 이게 좀 약간 한국식이고. 예. 이 모델이 이거 말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 주방이 여기 있고 음. 아니, 있어봐 아 여기 이건가요 음. 원래? 이, 예 심대가 일로 오고 네. 이게 일로 빠지고 이렇게 문이 음. 이제 출입문이 여기 앞에 앞쪽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분리가 음. 되게, 되게끔 이제 음.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지요 네. 아. 요게 조금 이제 항식후 음. 냉장고 이렇게 되고 네. 예. 냉장고도 요즘은 뭐 150m 짜리고 음. 그냥 거의 뭐 네. 가정용 수준 여기서 여기 가 계스가 여기 어, 원래 이건... 여기 있지 않았고요? 아니, 이거는 계스 설치하면 안 돼요, 원래터 싱크... 원래 네. 아, 이거 그러면쿡못 하게 돼 있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동 이거 이런 걸 갖고 다니잖아. 음. 어. 원래 설치가 안돼 있었고. 예, 네, 이거는 음. 저기 저 원래 캠핑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동식 업무용 차량으로 나와 가지고. 그당만 해도 캠핑 캠핑카라는 게 그렇게 저기 저 네저기된들을어 이동식 업무차 예저들어갔어요 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다 캠핑 갔는데 뭐따로 이걸 못하게 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웃음> <웃음> 뭐그거다 우리나라 식이니까 그렇죠 네. 네. 음. 네. 아유 선생님 제 한국 와서 첫 번째 인터뷰가 돼 주셔갖고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웃음> 네. 그냥 우연치게 오늘 여기 답사 나온 거거든요. 제제 어, 어. 구독자 분들 이제 모임 만들라고 모임 이제 가지려고 여기 답사 왔다가 딱 보고 어, 한번 보고 싶어 갖고 이렇게 어,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딱 흔쾌히 또 이렇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에 또뵙 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버린다, 그러니까 아마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욕은 많이 먹을 거야. 아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웃음> <웃음> 다는 <하나> 아니고. <웃음> 다는 아니죠, 다는. 네. 다는 아니고. 하여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네. 음.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네. 나왔을 때 보면은, 차박, 캠핑치브 하는 사람들. 음. 아뭐다 그런게 아니라 개중에 그렇죠 응. 응.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같이 다 싸잡아서 욕도 먹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다는 아니고 저 쓰레기 <웃음> 많이 버리는 사람들 각성하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뵈요 <웃음> <그래. 웃음>